갑자기, mm -hmm. 몇몇의 사람, 사람들은, 어, 이거, 이 작품들이, 어, mm -hmm. 내 기분을, 내 상태를 아프게 해준다는 답이 mm -hmm. 있습니다. Mm -hmm. 있다고는 합니다. Mm -hmm. 네. They experience 어 컨디션, 콜드, 텐더알 증후군. 네. 어 그들의 그 어, 그들의 상태는 그들의 익스피리언스그 네. 경험. 네. 아 그들의 경험의 상태는 어 텐더알 증권이라고 부릅니다. 네.